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가면 가면 한 번씩 사고를 쳐야 되는 사주고 뭔가가 자꾸 꼬이는 형국이다 그래 또 자존심도 강한 사주 욕심도 많은 사주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거 근데 조금 약간 거만한 것도 있어 이번에 응. 음주운전을 해서 술을 입을 되면 말술을 먹어야 돼이 사람이 이 내가 봐서 이분은 술 절대 못구나 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음. 한번 봐주세요. 음. 이분은 내가 보니까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사주. 이 부채는 처음 보여드리죠?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주는 거. 행복을 넣어주고 어, 뭐 재물 같은 거뭐 이런 거. 행복을 많이 넣어주는 그래서 이 부채는 복을 주는 부채.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많이 담아주는 부채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담아줘야 되는 사주다 그래 다 이렇게 봐서 다 봐주시 왜그냐면 이 사람은 가면 가면 한 번씩 사고를 쳐야 되는 사주고 자기도 몰라.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가 자꾸 꼬이는 형국이다 그래. 그리고 가다가다가 내가 기억이 멈추라는 형국이야. 기억이 멈춘다는 게 뭐죠? 만약에 음주를 많이 한다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 원래는 올해 그렇게 내가 나쁜 해는 아닌데 이 분이 일년에 아무리 좋은 해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내가 모르게 사고를 쳐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 후회를 하게 돼. 머리는 똑똑하고 사람은 인정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독한 사람은 아니야. 또 자기가 실수하면 또 그거 인정하는 사람. 원래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딴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그래. 이 이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뭐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게 됐어야 돼. 이 사람이. 근데 조금 약간 거만한 것도 있어. 너무 사람이 좀잘 나가잖아 그럼 자기 위에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 내 것도 내거 네것도내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랜 수에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형살이 들어 있어서 손으로 관재가 걸려 있다 이 그랬어. 내가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거라 그랬어.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가 복을 넣어 주고 싶다 그랬잖아. 이 사람한테는 복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린 사람 있잖아.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의 의지를 해. 한 가지에 빠지면한 가지 의지를 해서 거기에 오링을 많이. 해. 근데 이런 사주로는 만약에 아예 술을 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폭죽을 해야 돼 그리고 기억이 끊겨야 돼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 또 자존심도 강한 사주, 욕심도 많은 사주.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 하는 일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하는 일은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라는 형국이고 오래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내 말은. 이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 도대체가. 프레임 보기에는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나라 밥을 먹어야 괜찮은데 밖꾸로 가고 있다 그래,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흔들어가면서 노는 것도 보이고 춤추는 것도 보이는데 그게 이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 막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푸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 이 사람은 내가 그렇죠? 술을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좀 단절되는 사주라고 음, 그래서 아. 실수를 많이 해야 돼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 아이돌 신화그룹의 신혜성 씨 이번에 음. 음주 운전을 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버티지 틴 않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은 될것 같은데 그 이렇게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아까 또 부채로도 좋은 기운을 많이 넣어줬잖아 왜냐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막 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많아서 그렇지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하거든 자기가 인기를 잘 해놨다가도 있잖아 이런 실수를 한 번씩 대을 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 자기 노력을 많이 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술을 입을 대면 말수을 먹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유은정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 가다가다 가다 그런 게이 사주에 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술을 끊을 수도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사주에 올해 운은 좋은데 이런 사고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운 좋은 해도 가다가다 나쁜 게 들어있다는 얘기이 사람 사주에. 근데 이거는 이 사람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거야. 술을 먹으면 내가 기억이딱붙힌다 그랬잖아. 하고 나서 여기를 왜 들어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건 맞는 얘기야, 이 사람. 자기가 만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봐서 이분은 술 절대 못 끊어. 근데 올해 수에는 잘못하면 이 사람 운에 내 몸에 병이 들어오라는 운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땜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걸... 근데 몸은 내가 봐선 술에 병이 올수 있고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불안한 게있다래 내가 그러잖아 할아버지 뭐라고 해서 맨지 불쌍하다 이 사람이 왜?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내가 인간의 덕이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뭘로 의지해? 이 사람들이 풀수 있는 거는 술이 제일 큰거 같아 술로 풀고 술을 먹어야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좀 내성적이라 평상시에 말잘안할 수도 있어이 사람이. 방법은? 술을 끊어야 돼. 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못 끊어. 그냥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간다그 해서 내년에 잘 넘어가면 좋고 이 사람이 이 나쁜 달에 이걸 넘기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노래하는 쪽보다는 딴 쪽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이분은 음. 어떻게 보면 불쌍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해서 잘 해결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 뭐 그죠 음. 근데 사주상으로 그래 할수 없어요